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결혼 택일이다. 이거는 몇번째죠 10시, 2번 결혼 택일이다. 여러분, 결혼 택일은 어떻게 할까? <웃음> 누구 말 때는, 네, 또, 다르게 보고, 막 토요일, 일요일날일또 무조건, 응? 잡아준다? 그거면 뭐 뒤에 빨간 천이해갖고 원혼이 해갖고온 천지 있는 사람이 원혼이 천이, 뭐, 복단이 내갖고 그거 빼고, 뭐, 이렇게 해준다? 야 이건 아니잖아 그제 태길이라는 게 모든 인간들이 이제 똑같이 책임 되는 나라가 어딨노 어느 나무 가도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죽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 죽기도 하고 차 사고 나가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고 뭐 별별 사람이 다 되는데 이태기은 전부 다 다른 거야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 태기를 해줘야 된다 얘가 그죠 그럼 결혼 태기를 어떻게 할거고 응? 기회 시기? 기회 예, 해본 다른 사람들이 빚값 다 줄려고 하는 거야. 태기 대우 아 빚값 는군요그 날짜 잡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날짜 잡는 거. 자 결혼 태기는 우리는 주기에서 본다 했다 그제.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 인연이 인연이 좋은 인연이 오게 되는 결혼은 뭐 때문에 할까? 결혼 결혼 날짜를 우리 잡는 이유부터 먼저 안 해보자. 결혼 날짜를 잡는 이유. 좋은 날짜에 해서 잘 살아보려고. 아 좋은 날이 그거는 책끼나고 좋은 날이 무슨 날이냐는 거죠 뭐 많은 날이 좋은 날이냐 응? 빚 갚아주러 오는 날이 좋은. 축복받고 그 날이 그 기쁜 날이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자 우리는 나를 잡는 거는 좋은 날이라는 것은 내가 날이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인연들이 많이 와서 내가 이 살아가는 데 인생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나쁜 사람도 오기는 오겠지만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좋은 만남으로 좋은 인연으로 오게 되는 거야 오라고 하는 거야 좋은 인연으로 그럼 내 인데 좋은 운이 은 어떻게? 올라갈 때 잖아. 그렇지? 올라갈 때 일단 좋아야 된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둘다 올라가면 좋은데 1년을 다 따지고 보면 여기 둘다 올라가는 데 별로 없잖아. 이스봐야 여기서 용합밖에 없다. 궁합이 좋으면, 운세궁합이 좋으면 정말로 날 잡기도 힘든 거야. 운세궁합이 좋으면 정말 날 잡기 운세궁합이 엉터리 뿐만 나는 많아. 어, 대충 잡아줄는데 그럼 가다가 뭐 깨지쁘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런데 구압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잘잡아주냐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이. 일단 그것을 잡아줘야 되잖아 누구한테 이 날이 나, 다, 다른 사람 결혼한다고 이 날이 좋다 해 자꾸 막 이러면 그 지금 택일하는거 그거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날이 어디 있나 그치 그러면 이 좋은 날이 있으면 어떻게 좋은 달이 있을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좋은 날 시기가 있다 시기 그지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것만 있다 그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퇴일할때자두 번째는 시기를 찾고 나게 되게 되면 게되 결혼 날은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잡아주라 했다 그지 누구 말때나 하도 이 세상이 그가 웃기게 되니까 손 없는 거, 뭐 누구 말때 귀신 없는 거 이런 거 우리 빼고 이그 다음에 저거 택일에 보면 뭐 복단이 원혼이 내자고 있는 거 아주 꼬약한거 이런 빼고 이 그런 거 그것도 맞지도 않은 하는 것같다 적어놨다 이 그래서 이런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하는 목적이 뭘까? 손님들 많이 선임 마요를 얹는게 아니고 그 때만 처음부터 결혼식장에 가게 돼 결혼 때안하면 사람 안 온다는 거다 이거 그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 날이 이 날이 있는데 정말로 이 날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돼 그죠 좋은 날인지 이 날이 진짜 좋은 날인지 자이 시기에 여기서 뭐한 8일에서 15일 사이가 좋다 여기는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뭐 공휴일도 세 개가 들어있다. 이세날 중에서 어느 날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려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세개 중에서 어느 날이 좋을 것인가? 우리는 이게 결혼 태기에는 요까지 밖에알 수가 없어요. 이까지 밖에는 알수 없다. 알수 없는 건알수 없다고 해야 돼. 자, 요것이 우리는 어떻게 결혼 태기이다. 그러면 요 날, 요 날, 요날 중에서. 선택하시오.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아침에 하든, 점심 때 하든, 저녁에 하든, 뭐, 상관없이 그날 하는 거야, 두 시간 간격으로 무슨 시간에, 그 시간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다, 11시 한다고 해갖고, 뭐, 누구한테 귀신이 홀리 가고, 12시 한다고, 뭐, 귀신이 잡아가고 그럴까?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면 결혼 틀이 됐죠,